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 리오입니다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아마켓 참석기업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암학회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미국 암학회는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학회로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더불어서 글로벌 최대 국제학술 행사 중 하나로 미래의 항암신약에 대한 방향뿐 아니라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발표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 학회에 어떤 기업이 참석하고 무엇을 발표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장 기업 중 참가하는 기업은 앱클론, ST 큐브, AB온, 나이백, 유틸렉스, 티움바이오 이렇게 6개의 기업이 있네요. 먼저 앱클론입니다. 앱클론은 자사의 카티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일상 결과 일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정에서의 발표 기대감으로 이미 추천했었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천 이유는 역돌초 박스 돌파 타점으로 추천했고요 가려진 부분은 유료용 설명입니다 3일만에 20% 상승 나왔고 추천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ST큐브입니다 면역항암제 신약 개발 전문기업 s t 큐브는 최근 자사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1상에 성공했고 안정성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학회에서 해당 치료제의 임상 1상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첫 발표에서는 임상에 사용하기 위한 진단항체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치료제 투여 환자의 선택 용량 및 투여 간격에 대한 약 동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3월 14일에는 초록이 공개된다고 하니깐 참고하세요 다음 a b o 입니다 ABON은 국내 정밀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이번 학회에서 자사의 신약후보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뇌전이 동물 모델에 치료제를 투약해서 종양 크기의 변화를 관찰했고 항암 효능과 안정성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다음 나이벡입니다나이벡은 펩타이드 융합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이번 학회에서 변이 항암 치료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해온 항암 억제제는 투약에 따른 부작용 이슈가 있었는데 나이백은 이들과 다르게 저용량으로 디자인해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신규 제약사들과도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유틸렉스입니다. 상장기업 최초로 고형암 타깃의 카티치루제 임상 일상 임상 계획 승인을 받은 유틸렉스는 이번 학회에서 자사의 카티치료제가 연구초록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자사의 카티치료제는 세포의 체내 생존력 그리고 암세포 공격력을 향상시키는 4세대 카티치료제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티움 바이오입니다. 티움 바이오는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개발기업으로 이번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 및 공개를 앞두고 있고 6월에 있을 임상종양학회에서 단독으로 수행 중인 임상일상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깐 해당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국암연구학회 참가 기업 및 내용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